네, 저는 내일 네, 관리합니다. 안녕, 동TV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젠 자동차가 이동수단을 뛰어넘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고 또 진흥화된 생활 공간으로까지 확장이 된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를 새로 구입하게 될때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의 구매를 고려하게 되었고 또 친환경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각각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친환경차를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2022년 국가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통과되고 환경부의 예산도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친환경차를 구입하게 될때 보조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의 소재인 리튬, 코발트, 망간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배터리가 자동차의 가격을 좌우할 정도로 비중이 크고 구매자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방보조금으로 나뉘는데 두 가지 보조금이 모두 줄어들 것이라는 거야 12월 3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이 11조 853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 사업에 8,928억 원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의 구축에 1조 9,352억 원으로 모두 2조 8,280억 원의 사업비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어 이처럼 3조에 가까운 사업비가 사용되지만 2021년에 국고보조금을 50에서 100%를 지급받았던 차종이라도 2022년부터는 50% 수준으로 축소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것이라는 거야 또 국고보조금도 7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주로 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바뀌는 기준과 보조금을 적용해서 실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을 해봤는데 기아 EV6 롱레인지의 판매 가격이 5,595만 원으로 2021년에는 국고와 지방보조금을 합해 1,2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4,395만 원에 구입이 가능했지만 2022년에는 줄어든 국가보조금의 50%만 지원받게 돼 대략 600만 원 정도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4,995만 원에 구입을 하게 되는 거고 작년과 비교해 600만 원을 더 주고 구입을 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겠더라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환경부의 취지는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친환경체 보급 대수를 늘릴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고민이 필요할 것 같으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전기차 113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2025년까지 하향 조정 보조금이 지급되고 그 이후 2030년까지는 국제 동향과 보급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대란,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신차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완성차 업체의 심사 습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내 네, 관련다. 수고했어. 동TV요.